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영범프로입니다 지난번 제 영상에서 체중에 관해서 한번 주제를 다뤘던 적이 있죠 체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윙의 중심점, 명치의 위치를 클럽에 맞게 옮겨놓은 상태에서 체중의 이동 없이 스윙을 한다 자 근데 오늘은 체중이동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지난번과 동일한 스윙의 중심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공에 더 힘을 많이 실어줄 수 있는 체중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이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고요 압력점 이동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어요 실제로는 체중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 밟히는 압력점이 바뀌는 거다 혹은 체중이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옮겨다니는 거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영상의 내용을 보자면 몸이 스윙하는 동안 기울지 않는다는 라 존재 조건하에 내 스윙의 중심점의 위치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이동 없이 공을 치는데 어떻게 체중이동을 할수 있을까요? 답은 체중의 좌우 이동이 아니라 앞뒤 이동입니다. 앞뒤 이동이 있어야 지더 강한 힘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클럽이라는 것은 원을 그릴 때 이렇게 직선의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몸 앞에서 뒤로, 뒤에서 다시 앞으로 들어오는 기울어진 원을 그리게 됩니다. 체중은 발 앞쪽에, 뒤꿈치보다는 앞꿈치 쪽에 조금 더 쏠리게 셋업을 잡습니다. 그래야지 내 무릎이 그렇게 많이 굽어지지 않고 상체가 적당하게 숙여지면서 팔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셋업 자세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백스윙이 시작하면서 이 클럽 패드가 내 몸의 뒤쪽으로 점점 점점 넘어갈 때 오른발의 발가락에 있던 체중을 오른발의 뒤꿈치 쪽으로 넘겨주면서 백스윙을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열려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깨 회전도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왼발의 앞, 오른발의 뒤 공을 앞으로 내려치기에 가장 이상적인 힘의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인거죠 그대로 때려주는 동작 나올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쪽 방향, 한시 방향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클럽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사이드에서 떨어뜨리기도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치시면 지금 같은 구질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휘어진 공을 더 똑바로 보내고 지나친 인아웃을 줄여주면서 더 공에 많은 힘을 쏟아주려면 오른발의 앞쪽에 있던 체중이 다시 왼발의 뒤로 가면서 이 클럽 헤드는 내 뒤에서 앞으로 내 몸은 앞에서 뒤쪽으로 서로 반대되는 힘을 써줘야지 최대한 헤드와 내 몸의 중심점이 멀어지게 되면서 원의 크기를 최대한 크게 키워서 원심력을 최대한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강한 힘을 공에다 쏟아줄 수가 있게 되면서 아까보다 훨씬 더 적게 휘는 아까보다 훨씬 더 인투인에 가까운 스윙 궤도를 그리고 아까보다 훨씬 더먼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요즘 선수들의 스윙을 보게 되면 은 혹은 이 동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인 장타 대회를 보게 되면 은 다운스윙 시에 왼다리가 뒤쪽으로 쭉 빠지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앞꿈치에 실려있던 힘을 밀어내면서 뒤꿈치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데 그 전달해주는 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아예 빠져버리고 밀려버리기까지 하는 거죠 내 스윙의 중심점은 좌우 이동 없이 그대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컨택을 만들어주면서 이 클럽헤드를 따라서 내 몸이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쏠리게 중심점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제자리에 잡아줄 수 있는 동작을 추가로 더 해주시면 안정적이면서도 훨씬 더 파워풀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너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드라이버의 경우에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클럽이 길어질수록 원심력이 극대화되는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동이라는 단어에 좌우의 이동만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체중의 앞뒤의 이동, 중심점이 잡힌, 균형이 잡힌 앞뒤의 체중이동으로 스윙을 만들어내신다면은 전보다 훨씬 더 손쉽게 비거리를 늘리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범스골프 이영범 프로였습니다.